마프로리뷰의 빵프로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사실 때꼭 알아야 되는 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공기청정기 구매 고민하시는 분들 디자인도 너무 다양하고 가격도 다양하고 정말 너무 많은 제품 중에 어떤 것을 사야 될지 정말 고민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스마트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똑똑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맘프로TV 먼저 공기청정기에 CA 마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CA 마크라는 거는 클린 에어 줄임말인데 한국공기청정기협회에서 실내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인증을 해주는 마크예요 그러니까 꼭 CA 마크가 있는 제품들을 먼저 고려를 하시면 선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면적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공기청정기 제품들을 보시면은 그 제품 정보에 면적은 얼마고 추천 평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보통 쓰여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면적은 11.7평 이고 추천평수는 30평 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전체 집 면적이 30평이어도 거실이 30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공기청정기를 사용할 때 거실에 공기청정기를 놓고 방문을 모두 닫아놨을 때 거실이 한 11.7평 정도 될 거다. 그때 사용할 때 좋다. 그래서 30평인 사람 이 공기청정기를 사라. 이런 뜻이에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거실에 계실 때는 공기청정기를 거실에 놓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방에서 생활할 때는 방에 공기청정기를 옮겨서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우리 집 거실은 몇평 정도 되고 우리 집은 몇평 정도 되지? 이거를 옮겨가면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 이런 점들을 좀 미리 고민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구매 후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세 번째 고려하셔야 될 사항은 바로 헤파필터 등급인데요. 이 헤파 필터라는 거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뭐 모르겠는데 그냥 어쨌든 고성능 필터라는 거예요. 고성능 필터라는 거는 정말 작은 먼지 단위도 걸러주는 고성능의 필터다. 이런 뜻인데요. 해파 필터 등급은 보시는 표와 같이 나누어집니다. 세미해파 등급이 있고 해파 등급이 있고 울파 등급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퍼센트로 걸러주고 더 작은 입자를 걸러준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등급이 더 높아질수록 가격도 올라가겠죠. 많은 분들이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h 13등급 정도의 헤파필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등급 같은 경우에는 0.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거고 H13부터는 0.3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먼지를 걸러주게 되어있는데요 그렇다면은 22등급을 세미헤파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0.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미세먼지는 걸러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제생각엔 99.95%를 걸으나 99.995%를 걸으나 그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을 고려하실 때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은 h14 등급보다 h13 등급을 구매하셔도 좀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cadr 수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cadr 수치라는 것은 clean air delivery rate의 줄임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공기를 공급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공기청정을 좀더 빨리 하는거고 이 수치가 낮을수록 좀 공기청정을 하는 속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장시간 켜놓고 있을때를 비교를 해보면 어차피 같은 면적에서 공기청정이 된 효과는 같을거예요 하지만 어떤 제품이 좀더 빨리 청정한 공기 상태를 만드느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CADR 수치가 높으면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가격이 너무 높다고 했을때는 공기청정기를 자주 사용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cadr 수치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공기청정 이 되는 정도는 cadr 수치가 떨어지든 높든 간에 같기 때문이죠. 물론 좀더 빨리 청정한 공기를 만든다면 좋겠지만 말이죠. 다섯번째는 정말 중요한 고려 사항 인데요. 바로 가격이 되겠죠. 뭐 디자인이야 여러 디자인들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마다 의 호불호 가 있으니까 마 y f 로 고르시면 되겠지만 가격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고 모든 사람들한테 어 동일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얘기를 하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격은 공기청정기 가격이 아니라 필터 가격이에요 우리가 보통 공기청정기를 구매할 때 공기청정기 가격을 보고 아 이게 싸구나 하고 구매를 하지만 그 공기청정기의 필터가 굉장히 비싸고 그 필터를 교환해야 되는 주기가 굉장히 짧다면은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 필터 가격이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 공기청정기를 구매하실 때 공기청정기 가격만 보고 구매를 하시면 정말 후회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기청정기의 필터 등급이 헤파 H13 이상이면서 교환주기는 다른 제품보다 좀더 길고 필터 가격은 또 저렴한 제품이 있다면 그 제품 구매하시면 합리적인 소비가 되겠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거는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높을수록 전기세가 좀 넣어오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공기청정기를 고르는 6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공기청정기 내가 정말 잘 골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변에 자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마음프로 리뷰 공기청정기 고르는 6가지 꿀팁이었고요. 본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영상들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마음프로TV 리뷰를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빠빠루